반갑습니다 여러분 영둥입니다 오늘은 띠링띠링 병원 가는 날입니다 어 재현이 안녕 오늘 병원 가는 브이로그인데 오늘 혼자 가는 병원이 아니에요 오늘따라 친구들이 다 아프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침 오늘 월요일 돼서 병원에 가려 했는데 아침에 친구가 발목을 다쳐서 차로 병원에 태워다 줄수 있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착한 척 다쳤으면 병원 데려다 줘야지 하는데 나도 병원 가야 돼 그리고 이 누나도 위염이 걸려서 위염 맞아 위염, 위염 위염이 걸려서 시내를 갈 건데 마침 3명에서 시내를 가면 또 맛있는 걸안 먹고 올 수가 없죠 그래서 저희는 병원에 가는 걸 핑계로 시내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올 예정입니다 아 저도 위염이에요 갑시다 다쳤어요 왜 <웃음> 아, 다쳤죠? 아, 뭐 하더라 좋냐? 아나 어제 유재현이랑 캐치볼 하다가 개멋지게 점프해서 잡고 착지하는데 아 존나 자빠짐 왜냐면 어차피 우리도 오늘 아침에 병원 갈라 했거든 아 진짜? 아침에 너한테 전화 온 거야 병원 좀 데려다 주시겠냐고 그래서 오케이, 오케이. 존나 착한 척? 롤라마가 내가 데려다 줘야지 개 착하네 근데 롤라마 밥 사주기로 했잖아 아당근이 데려다 주기로 했잖아 <웃음> 롤라마 바지가 너무 야한데 <웃음> 개 <웃음> <웃음> <웃음> 그거 먹을까 하는데 프라닭 이게 뭐야? 프라다가 몰라? 몰라? 프라다가 알지? 치킨집인데 맞아 프라다가 거기서 나온거야 프라다 컨셉으로 해가지고 약간 고급찌개 어. 고급막 포장지도 되게 고급찌개 만들고 프라다가 프라다가 뺏겼구나 응. 그렇지 근데 그게 안성에딱 하나밖에 없다 근데 그것이 오늘 간다! 간다! 내 돈으로! 되게 아픈 척 오지게 하네 여기를 몇번째 오는지 모르겠다 음, 세번째야? 네번째네? 성함김영서예요 네, 네. 눈물 르네 소기 매스컬요 소기 매스컬 <목소리로> <목소리로> 생각보다 개빨리 끝났어요 들어갔어 <목소리로> 들어간지 한 10분 됐나? 양만 좀더 업그레이드하고 교체하고 업그레이드 그 다리 다친 노령이 기다리는 동안 이마트 노브랜드 장보러 왔습니다. 장보러 온건 아니고 그냥 오면 뭔가 살게 생길 것 같아서 일단 와 봤어요. 내가 들어줄게. 내가 들어줄게. 내가 들어줄게. 나 들어줄게. 나 들어줄게. 나 들어줄게. 아 들어준다니까 아 들어줄게 들어준다니까 들어줄게 하하하하하하하 난랜 저희는 장원을 끝나고 모으라 한번더 루카스 모으라 왔는데 장영회과 간 친구가 아직도 안 끝났어요 개자식이 진료만 받고 오는 게 아니라 물리치료까지 받고 와서 지금 한 시간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 지금 한 끼니도 안 먹었는데 배고파 뒤질 것 같아 저희는 프로다가 먹을 건데 매장에서 먹는 거보다 포장해서 가는 게 지금 안전하기도 하고 가격도 싸고 좀더 멋있고 맛있고 섹시하고 해서 포장해 가려고요 불만이 있냐? 물도 있어 물도 있다 신한거 <웃음> 먹지 마요 프로치기 바삭 속은? 다시 한번 차나? 진짜로? 안 적었어? 아 진짜 개 프라다기 닫았다고 합니다 하쩐지씨 전화를 안 받더라 아니 전화 안에서 전화가 진짜 많이 오고 있어 전화벨소를 올리고 울리고 있어? 휴무면 알려줘 좀 왔는데 너무해 나. 아! 나. 아악! 굽네 응. 갈래 지코바 갈래? 난둘다 좋아 나 지코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맛있대 지코바 절다 맛있어 그래? 그럼 지코바 갈까? 근데 열었대 여러... 네? <웃음> 목적지 주변입니다 엥? <웃음> <웃음> 어디 있어? 없는데 그냥? 아 있었는데! 다 폐건물인데? 여기 어디? 근 이런데였어 내 기억에서 그랬어 과속... 근데 여기서 <웃음> 먹을 수 있는데요? 좀돌아다 와볼래? 발 다치지 못해 짜식 깨병 뛰어 갔다와 하 뛰는 척하고 있네 위지게 맞으려고? 끼네아 <웃음> <웃음> 그럼 가서 먹자 <웃음> 가볼까나? 다 한번 가보게요. 아야, 아야. 음, 안녕하세요. 순서 한 마리면 셋이서 밥이랑 하면 얼마 뭐 할까요? 여자끼리 계셔서. 남자랑 먹을 건데. 점만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웃음> 네 마리 같은 한 마리로. <웃음> 헬멧에서 나오는 거야? 얘랑 똑같은데? 치킨 나옴. 어. 잘 먹을게. 잘 먹을게. 어. 어, 어. 맛있게 잘 먹을게. 좋아.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많은데? 너무 어, 맛있어 너무 맛있었어. 맛있다. 먹는 거에 집중하러 갈게요. 양념이 다르네. 이 맛있겠다. 아, 네네. 응, 네네. 그니까요? 두자비하게 섞어볼까요? 맛있겠하겠다이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이